그런데 이 변액보험의 특성을 보면 포스트에버리지 음. 효과가 났을 때만 음. 수익을 낼수 있게끔 구조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변액보험은 펀드 변경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펀드 투입 비율이라고 해서 네. 내가 앞으로 낼돈 그리고 이미 낸돈 음. 그리고 추가납입 이세 개를 음. 제요 최다석 편입니다. 어 저희가 일부에서 변액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아봤어요. 네. 어, 변액이 펀드랑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음. 알아보고 어, 오늘의 핵심인 수익률 관리. 네. 네. 변액 수익률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액 수익률 관리 가장 포인트부터 이제 좀 짚어주시면. 음. 일단은. 어, 우리가, 투자의 기본 3원칙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네. 워렌버핏.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워렌버핏. 그냥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투자의 귀재. 어. 어 네,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랑 밥을 한번 먹으려면, 응.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뼈는 어, 있어야 어, 어, 어. 밥을 먹을 수 있다. 어.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워렌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세 가지가, 응. 단기 투자, 응. 그리고 분산 투자, 응. 그리고 정액 정리식 투자. 이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변액 보험이라는 상품이 참 웃긴 게, 응. 네. 분산 투자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네. 정립식도 매월 납입하는 거니까 그쵸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초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장기투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세가지 원칙이 다 들어가 있는 상품이에요 네. 어. 그래서 추천을 해 주시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웃음> 네.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세가지를강조했지만 음. 워렌 버핏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음. 리스크들도 해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수익을 음. 그때서야 이제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음. 첫 번째 장기 투자부터 한번 살펴봤을 때 네.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 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 언젠가 실제로 우상향한, 근데 상황이 우상향한 상황이죠.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10년에 네. 우상향을 네. 우리나라 장이 1985년도에 개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IMF 뭐 카드사태, 음. 유럽발 금융위기, 네. 서브프라임 네. 등등등 반토막나는 장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추세는 네. 올라갔으나 시기상 떨어지는 그렇죠. 때도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이 음. 만약에 음. 지금과 같은 정말 장이 좋은 상황에 그쵸. 내가 은퇴하는 시기를 바꿀 수 없고 음. 근데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음. 관리를 안하고 연금을 개시한다? 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죠. 지금 연금 개시하시는 네. 분들은 정말 나이스한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정말 최악의 경우인 시점에 네네. 내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이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네. 저도 고객님들한테 지금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인사도 많이 듣고 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당연한 거다. 저한테 감사할 일이 아니다. 음. 나중에 장이 또 장기적으로 언제 10년에 평균적으로 40% 이상 무조건 하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음. 그때 방어 잘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하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요 그때 드리거든요.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게더 맞는 같아요 근데 거예요? 고객님들 잘 모르시죠. 사실 그때 지금 내 계좌에 돈이 더 많이 불어나는게더 중요한 거니 그렇죠. 음.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내가 연금을 개시하는그 시점을 내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음. 시점을 주식시장이 좋은 걸로 내가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장기 투자를 무조건 한다고 하더라도 음. 관리가 동반되어 있지 않으면 네. 무조건 내가 원하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어, 장기 불가능하다.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네. 어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저희 고객님 중에 보사 음.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연금저축펀드를 갖고 계시다가 네. 2013년도에 퇴직을 하셨어요. 네. 2013년도에 퇴직을 하시면서 그때 장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음. 그리스 금융위기 터지면서 맞아요. 거의 그때도 한 40% 이상 하락장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셨단 말이에요 음. 연금저축보험은 실질적으로 펀드변경 관리 이런 것들도 안 되니까 네. 근데 그 고객님께서 그 연금저축을 저한테 하신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 저한테 상담을 이제 네네네. 시작하신 시점이군요 네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15년 넘게 열심히 연금을 납입을 네. 네. 했잖아요 근데 원금 보장이 거의 되지 않는 상품분으로 또 준비를 하셔서 네. 오히려 손해를 보고 연금을 개신을 하셨어요 음. 그런 네.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뭐 신이 와도 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네.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민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 방법론적으로는 있다라는 거죠? 네 있습니다 아, 있다라는 거. 네. 두 번째 투자 원칙에서의 또 리스크는 또 뭐예요? 음, 이제 분산 투자 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특히 좀변액의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 게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를 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죠 왜냐면 종목별로도 나눌 수도 있고 음, 네. 산업군으로도, 나눌, 수도 산업군으로도 있고, 나눌 수 있고 해외냐 국내로도 나눌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근데 대부분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국내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뭐 코스닥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안에 펀드들도 안 좋아지고 해외 주식 펀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나 뭐 네. 다우지스가 안 좋다 네. 아.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안 좋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표 펀드라고 볼수 있는 성장주, 음. 가치주, 음. 인덱스 네. 이런 펀드들도 다 같이 하락하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음. 그래서 분산 투자하기가 약간 애매하다, 힘들다. 그런 부분들을 해치를 하려면 채권형 펀드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음. 내가 또 다른 투자처를 향해서 음. 발걸음을 옮겨서 또 손해를 보시는 것보다는 음. 요즘에 주식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워낙 동조화 현상을 띠고 있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미국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좌수를 지켜나가는 게 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네. 마지막은 이제 정액적립식. 네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을 하게 되면 네, 네 수익이 난다 라는게 음. 뭐 기본적인 컨셉 인데요 네. 제가 자료를 여기 하나 띄우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원래 그래프는 주식시장 그래프는 V자 그래프를 그리면서 음. 네. 그와 동시에 A자 그래프가 같이 따라올 수 밖에 없어요 음. 네. 자 그런데 고객님들께서 내가 천원에 시작을 해서 투자를 네. 천원에 끝나면 음.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빵.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빵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지만 네. 수수료나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마이너스가 아닐까 마이너스일 수 있다? 네. 네. 정답은 땡입니다. 어, 왜냐면 하 음. V자 그래프 형태를 그렸을 때 네. 내가 목돈으로 네. 거치형으로 천원을 넣어 놓고 음. 천원에서 투자가 끝난다 음. 그럼 그게 말씀하신게 맞지만 음. 제가 말씀드린 컨셉인 정식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음. 이렇게 v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네. 첫날 내가 사과를 천원에 샀어요 네. 다음날 봤더니 사과가 900원이네 네. 하나를 더 샀어요 네. 800원 600원 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천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때 사과를 10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음. 중간에 발생하는 차익들이 그렇죠그 차액들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음.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10개를 사는 게 샀을 때는 1 네. 0그 0원에 사가지고 천원에 팔면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똑같을 수 있지만 네. 적립식으로 한 달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사가지고 네. 10개를 산 다음에 한꺼번에 팔수 있는 시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수익이 날수 밖에 없는 구조다 네 이게 원린 거잖아요. 네. 응. 그게 이제 코스트에버리지 효과다 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반대로 여코스트에버리지는 무조건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 반대로 올라가는..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할 수밖에 음, 없으니까 주시장 그렇죠. 식 네. 그래프가. 네. 그럼 여코스트에버리지가 났을 때는 적립형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네.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 네.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말은 거짓말인거죠. 그렇죠. 음. 그렇게 머리 속 머릿속 사람들 머릿속에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거예요 왜냐면은 V자 그래프를 여러개를 갖다 붙이면 네. W 모양이 되고 네. 그 안에는 A자 모양은 무조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V자 그래프만 그려놓고 이렇게 V자 그래프만 그려놓고 음. 이, 이 컨셉으로 수입이 난다 음. 이게 전형적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원수사에서 이제 처음 교육받고 음. 사회 초년생 분들 만나서 음. 정육식 펀드의 효과 이러면서 고스트 해버리지 그래서 정식 펀드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잘 모르는 음. 우리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3 0만짜리 봐도? 이거 그렇게. 펀드랑 똑같은 거다 많이 보셨잖아요 아, 진짜. 아시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걸 진짜 너무 너무 경멸하는 음, 사람이기도, 예, 네. 사람이기도 한데 네.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 음. 그것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음. 네, 그런데 이 변액보험의 특성을 보면 포스트에버리지 음. 효과가 났을 때만 수익을 낼수 있게끔 구조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변액보험은 펀드 변경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펀드 투입 비율이라고 해서 네. 내가 앞으로 낼 돈, 그리고 이미 낸 돈, 그리고 추가납입 이세 개를 펀드 구성을 다 펀드 변경을 다르게 할수 있어요. 아, 따로, 따로, 따로? 네, 다 따로, 따로, 따로. 계좌를 그러면 세 개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이걸 모두 활용하신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낼 돈은 음. 저렴하게 좌수를 매입할 수 있는 음.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리고 이미 낸 돈. 음. 적립금이죠그 네. 돈은 거치형으로. 주시장이 음. 하락할 때는 채권형이나 음. 또 다른 이제 뭐 골, 금, 음. 뭐 이런 골드 투자처에다가 네. 좀 안정주의 자산에 돈을 넣어 놓으셨다가 음. 주시장이 상승하는 패턴일 때는 음. 주식형으로 펀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음. 반대로 펀드 투입 비율 네. 네. 이렇게 앞으로 낼 돈은 음.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형으로 좌수를 확보를 하고 음. 주식 시장이 어느정도 한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음. 상승할 때까지 주식형으로 내버려 뒀다가 음. a 가다 완성되기 전에 음. 네. 이제 좌수 이입을 포기를 하고 음. 채권형으로 어느정도 아, 올려놓는 음. 네, 안정주의 자산으로 음. 그렇게 운영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V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수익이 안 나는 구간 안에서는 네. 내 자산을 최대한 공결시키면서지켜나가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다시 또 어떤 사인이 와가지고 이제 V자곡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는 그렇죠. 다시 어, 매입을 하는 네, 형태로 턴을 시키는 거네. 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처음 이야기를 하면 뭐 자료는 제가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지만. 처음에 이해하시기에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저, 어려운데 뭐. 네, 저희 고, 팀원분들을 교육할 때도 이해하시기가 사실 좀 어려우니까 네. 전문적으로 금융 쪽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이것도 되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기도 하고요. 음. 근데 어차피 이제 시리즈 영상 제작할 때더 네. 자세히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 음. 그때 좀 다시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음.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음.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음. 앞으로 낼돈 그리고 이미 낸돈 음. 그리고 추가 납입분 음. 다 따로따로 따로 펀드 변경이 가능하다 음. 예, 고객님들도 제가 펀드 변경 신호 문자 이렇게 보내드리면 음. 저는 그래서 펀드 투입 비율 이렇게도 안 써요 음. 앞으로 낼돈그러면 음. 펀드 투입 비율이라고 하면 헷갈려 하셔요 아, 특히 나이 있으신 아, 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낼돈 이미 낸돈 추가 납입 음. <웃음> 저는 이렇게 보내드린단 음. 말이에요 이해 좀 금이라도 음. 더 쉬우시라고 네. 그럼 또 보고 보내드리는거 보시면 음. 펀드 투입 비율이 뭐냐 또 음. 이렇게 물어보셔서 음. 그걸 같이 묶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음. 전액을 생각하고 계시고 음. 아, 이미 갖고 계시고 하는 분들이라면 꼭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워렌 네. 어, 진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얘기한 음. 네. 어, 이 투자의 3원칙에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투자에는 어떤 리스크든 다 어, 존재하죠. 투자에 네. 완벽한 투자라면 뭐 전부 다투자만하겠죠 네. 어. 그런데 변액보험은 상품 구조상 이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적인 어, 기능들이 있다. 네 맞습니다. 어. 그거는 관리를 통해서 네. 충분히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우리가 공부해보자.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요점일 것 같아요. 네. 고객님들한테 아까 방금 네. 문자로 변경신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음, 어. 어? 이 변경신호 네. 이게 도대체 뭘까 어 지금 지표를 총 8가지를 보고 관리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예측으로 하는게 절대 아니고요 네. 무조건 시스템 트레이딩 즉 확률적 통계만 가지고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핵심 노하우 시겠죠 네 그리고 해외 주식까지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 국내 주식 펀드 기준으로 만 음. 관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엄청난 전문가다 이게 아니라 음.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네. 전국 리서치 조사 할때 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랑 음. 뭐 서울시만 대상으로 하는 거랑 네. 네, 모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표준편 차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뢰도 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네. 없고 그래서 단기 주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이 더 어렵고 힘들지만 음.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혹은 음. 코스피 200 음. 이렇게 상위 종목들이 음. 묶여져 있는 1985년부터 음.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통계 네. 자료를 보시면 네. 확률적인 통계들을 정말 많이 살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여기서 1차적으로 간단하게 오픈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요. 투자를 하신다면 특히 변액 상품을 하신다면 매월 말 오늘 그러니까뭐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네. 이렇게 매월 말에 종가를 메모를 해보시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월말 종가가 3달 이상 하락한다 그러면은 장기 하락장이 나타나는 확률이 95% 이상이에요 음. 그리고 3달 이상 상승한다. 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90% 이상이고요. IMF도 네. 세달 이상 하락하고 왔고요. 네. 서프라임도 마찬가지고요. 음. 카드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음. 유럽발 금융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신뢰도가 낮은 펀드 변경 관리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고객님께서는 한 달에 네. 1, 2분만 투자하시면, 네. 한 달에 1, 2분입니다. 하루에 음. 1, 2분도 아니에요. 음. 만 투자를 하셔도 진짜 장기적인 큰 폭의 하락장은 무조건 극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이거를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음. 물론 확실히 좋아지기도 하지만 정확한 지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음. 수익을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라 음.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 내 자산이 되게 늘어나는 구조에 네. 있는 게 변형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 내 자산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정도의 노력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시작하실 때부터 노력한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이라면 네, 네. 저도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음. 저한테 고객분들께서 신규 상담도 많이 오시지만 네. 더 많이 오시는 건저 어떡하죠? 음. 이거거든요 네. 저이 상품 갖고 있는 거 어떡하죠? 그러면 은전 처음 상담 시작할 때 뭐부터 말씀드리냐면 투자는 노력과 정성이다 음.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음. 투자의 정의부터 말씀을 완벽하게 드리고 저는 시작을 해요. 네. 네, 변액보험은 그리고 투자다. 네, 그거를 인지를 하고 접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음,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해지하시는 거. 그렇죠. 아 그러면은 뭐, 네. 손해를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 네. 내가 뭐 손절한다라고 음. 생각하시는데. 이걸 하시기 전에, 이런 투자의 관점으로 네.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리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외에도 뭐, 이동 평균선을 이용하거나, 음. 추세 지표인 mhcd 지표, 네. 그리고 이제 파도 타기 매매 비법,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상담을 드릴 때, 네.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네. 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펀드 관리가 들어갔고, 음. 이 시점에 수익이 얼마큼 났고, 이런 것들도 상담하실 때다 알려드려요. 음. 네. 그러면은 그거를 보시고 고객님들께서 아내 상품이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었으면 음. 익이 이만큼이 원래 낯 섞겠구나. 음.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셈님한테 가입하신 분들은 네. 이런 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 사인을 받아보시는 거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을 통해서 관리에 대해서. 네.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이 영상에서 계속 공지를 아, 올려드리는 그 거예요. 안에 디테일한 신호까지는 받기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거는 어쨌든, 제가 다 오픈해서 말씀드릴 네네. 수는 없어요. 큰 틀에서 네.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네. 뭐 긴급 공지를 통해서든 네, 큰 네. 사인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네, 네, 꼭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저희 기존 고객님들한테도 문자 네네. 계속 전달을 당연히 기존처럼 해드리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좀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게끔 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네. 의도가 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네. 어, 변액 관리의 이제 앞으로 시리즈를 보면 더 자세히 음. 알수 있겠지만 네. 어, 변액 관리의 핵심 노하우를 딱한 가지만 네, 네. 해주신다면 핵심 노하우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 변액관리의 핵심은 손절이에요 손절 손절. 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이득을 보는 시점을 관망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손해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을 음. 유지를 하게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갖고 있었는데 네. 손해액이 20%가 나서 8천만원이 됐어요 근데 B라는 고객은 2천만원을 똑같이 손해봐야 되는 상황에서 1억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똑같은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럼 당8천만원을 떨어지셨던 분은 음. 그만큼 손해액이 큰 만큼 네. 이득도 크지 않겠죠 그렇지만 1억을 유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똑같이 10%가 났을 때 네. 1억 1 0만원이 되는 거고 음. 네. 8천만원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음. 10%니까 88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락장일 때 네. 방어만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기만 해도 네. 수익률 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그한테... 네. 이해가 안되는데 어 이게 그러면은 손, 그때 손절을 하지 말고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은 손절을 잘 해야 된다는 손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내가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 냈으면 음. 다른 펀드 투자처를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채권형 펀드를 통해서 음. 수익이 안나는 음. 저점의 시점에는 음. 돈을 방어해 놓는 거죠. 음. 떨어지지 않게 아더 떨어지지 않게? 네. 1억을 만들어 놨으면 1억을 유지만 해놔도 1년 동안 유지만 해놔도 손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1억에서 펀드 변경 안 하면 8천, 7천, 6천까지 떨어질 거 아니에요. 30% 이상 만약에 하락장을 쳤다. 그럼 1억에서 7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10% 수익 나면 7,700 대죠. 근데 1억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음. 1억을 유지한 상태에서 10% 수익이 난다? 네. 그럼 1억 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만 2천만원 이상의 음. 수익률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계단식으로 밟고 올라가시면서 음. 네, 조금 인내심도 음. 있으셔야 되고 사실. 음. 네. 사실 투자하면서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하고 뭐 투자 많이 하시지만 네. 어, 우리가 가장 쉬운 명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라 그러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음, 팔아라. 어, 우리가 정말 신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음. 어, 이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던가, 많이 펀드매니저 분들도, 이 꼭지점이나 최저점을 찾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나 이런 사인을 보고,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어, 이 꼭대기와 제일 발밑을 찾을 순 없지만, 네. 어, 지금, 챔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깨 지점 왔을 때 적정한 수익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네. 밸런싱을 좀 조절을 해서 그렇죠. 어, 자산을 좀 지키고 있다가 네. 떨어지... 더 올라가는 거에 아쉬워하지 말고 네. 어, 떨어지는 구간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반드시 네. 온다 네. 어, 상승장이 왔을 때 다시 여기서 수익을 또 기록할 수 있겠다 음... 네. 이게 포인트인 거네요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네. 네, 월말 이동 평균선을 보고 펀드 변경하는 방법 외도 추가 영상에 네. 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음. 오픈을 하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그거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손해는 안날수 있는 방법이 이 가장 기초적인 거. 얼마 네, 그렇죠.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네.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거나 네. 아니면 수익 그 손해를 더 적게 낼수 그렇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투자는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 노력을 들이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수익률을 네. 낼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전달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네, 네 기대가 되고요. 제 구독자님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변액 영상 외에도 음. 예, 뭐 다른 고객님들한테 꿀팁이라든지 예, 보험 상품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꾸준히 영상 업로딩 할 테니까요 네.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어,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